안녕하세요 전자일기미 입니다 어, 오늘은 평탄클립 예, 평탄클립을 고정하는 외지 현장에서는 색이라고 말하죠 어, 제조사 랩1 3 2 파일 외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어, 우선 그 어떤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영상도 아니고 제가 사비로 구매해서 충분하게 사용을 해보고 아이 제품은 정말 소개를 해도 욕안 먹겠구나 생각하는 제품을 엄선해서 어, 영상을 담아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품 평탄 외지입니다 어, 저는 2020년도 7월에 구매를 했으니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일을 배우기 전만 해도 현장에서는 노란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죠. 가격은 오늘날짜 기준으로 온라인 최저가 한 팩에 4천하고 재구매를 했습니다. 어, 화이트하고 블랙 색상 제품은 진성 M&B에서 만들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제품은 어, 정말 좋습니다. 예. 타일 시공을 하고 클립을 제거할 때 발로 차거나 또는 방수비, 수평대, 광목 등으로 제거를 하는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어, 이 과정에서 외지 옆부분이 제일 많이 파손이 되고 어, 심하면 중간이 터지면서 깨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어,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탈거할 때 느끼지만, 외지가 떨어질 때 소리가 다릅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확실히 달라요 영상에서 보는 제품 중에 파란색이 진성 M&B m 웨지입니다 어, 전에는 핑크, 블루, 그레이, 화이트, 블랙 색상으로 여러개 판매를 했는데 지금 화이트, 블랙 색상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음, 저는 어, 지난 날그 블루로 처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웨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다른 분들과 섞일까봐서 블루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블루 색상도 타사에서 출시를 하고 있어 예, 아쉽습니다 좀더 멀리 봤어야 되는데 예. 확실히 소리가 다르고 제품이 단단해요 터짐이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타일 웨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가격대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셔서 오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모두 안전하게 일하시고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